안녕하십니까. 8월 16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초 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에너지주 하락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가 예상치 못 미치는 수준도 하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300만대를 돌파했던 소식에 3% 이상 상승하며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에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증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 상승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연준에서는 지난 물가지수 둔화 시그널이 충분치 않아 예정대로 인상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적 발표 막바진 만큼 남은 기업들의 발표에도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11%, 매도 89%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17%, 매도 83%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64%, 매도 36%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원유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이목이 쏠린 모습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사금 13,300포인트와 14,3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4달러와 93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60달러에서 183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나스닥 지수가 저점대비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